자, 1번 음. 판은 생존자 2등이 있구요. 음, 가봅시다. 골상이가 생존자 2등입니다. 그냥 이 극왕무도한 골상 봐봐, 이거. 응? 이마의 면상. 무시무시하잖아. 자, 판자 내릴거기 때문에 미리 회수해주고 갑니다. 어, 근데 안, 내리, 안 내리길래 약간 좀 당황해. 와, 근데 이거 스턴 은근히 킹받네, 저거. 왼쪽으로 던지고 어차피 지금 습기는 <웃음> 딱히 만들 수 있는 각이 없기 때문에, 거리 좁히는 용도로만 써요. 창 오른쪽으로 던지고, 이것도 회수하고, 한 네. 대. 굿. 무조건 습기 맞춘다기보다 그냥 거리 좁힌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좋아요. 근데 왜 자꾸 나야스, 뭐 물소리 들리, <웃음> 아니 물소리 왜 자꾸 들리는 거야? 아이 뭐야. 아, 아니 물소리 개 거슬리는 그러니까 저도 들려요 거슬리는데 이거는 플레스거전붙주고전진 해줍니다 자, 마무리가 되고요 대다들 생각해가지고 늦게 탈해주고요 지하가문까지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 이때 거대집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하 감옥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묶습니다. 해독 견제도 할 겸. 근데 환자가 마침 해독기 켜가지고, 해독 견제도 무산됐구요. 스키 만들려고 하는데 환자가 바로 와가지고, 네. 어, 까비. 느긋하게. 안전은 구출해주게요한 바퀴 돌고, 스키 만들어줍니다. 그람빠질려고 자석을 쓸 거예요. 그때 평타. 아 근데 자석을 안 쓴다는 거는 골상이가 와가지고 커버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커버를 하지 못하도록 2층까지만 어 여기 앞쪽까지만 커버하지 못하도록 스키만 들어요 그럼 적어도 아래쪽에서만 견제 막으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솔직히 나야스 입장에서 답이 없어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아아 젠장 <웃음> 어 근데 약간 이득인게 여기 스키를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음. <웃음> 그냥, 개벌레 컷. 특히 너무 잘 만들었어. 내 묶습니다. 근데 이거 묶은 거 약간 좀 선, 손... 그, 내가 좀 실수한 거 같아. 약간 욕심부려가지고 이거 묶은 거거든? 아, 그냥 묶지 말고 그냥 할걸. 아, 왜 묶었을까, 내가. 아무래도 남의 해독기 두 갠데. 응? 용병이 한대 때리고요. 이러면 또, 볼상은 또, 무지 싸움 해야 하잖아. 라고 하려 했는데, 이건 삼선이 잘, 떠가지고 일어납니다 힘들죠? 예, 네. 많이 힘들고요 아 저거 또써먹은거 와봐 아킹다아우자온투를 던지고 조진해가지고 거리 좁혀주고 탁크 봐줘요 최대한 벽에 붙어가지고 덜 밀려나게 해주고 형타가 봐줍니다 어우 들어가는 척 했는데 바로 빠지고요 50% 채우고 아안 채우지 마무리를 지켜줍니다 지금 환자가 9 9 9 여기는 5 0기 때문에 어 지금 이거는 거의 무승부판이죠 <웃음> 무승부판인데 이걸 어떻게 이기는건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이겼냐 이거 <웃음> 이거 어떻게 이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맞아요 환자부터 잡고요 어잘 빠져나간다 이거. 아 여기서는 이제 용병애가 어차피 무조건 구출할거기 때문에 환자부터 잡아가지고 지하감옥까지 가는 약간 그런 전략을 피는것 같아요 음 아주 나쁘지 않은 예, 전략입니다 저를 구하지 마세요 음 저구마 저 요즘에는 저구마가 아드핑인가? 어 뭐야 아 구하지 말고 피라고 아. 오, 나쁘지 않은데? 3이나 뜨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용병이가 이거 구출하려고 대기할 거고, 저는 구, 그 용병이만 찾아가지고 잡으면 되죠. 라고 하려 했는데, 이건 골상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골상이 발견해가지고, 골상이부터 잡으려고 합니다. 원래 용병이가 대기를 해야 하는데, 골상이가 와가지고, 뭐 약간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용병이가 허겁지겁 뛰어오고요. 특히 3% 올라왔기 때문에 구출 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 던져가지고 바로 지하감가 가줍니다 올라가는거만 봐요 이거는 용병이가 50%만 채우고 때리면은 죽는거라 습기 동그라미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못구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용병이는 자일이 빠졌기 때문에 환자 잡으러 와요자일 빠진 용병이 버리고 환자부터 잡는다는거지 내가 그금 걸어 어우 스키 잘 쓰고요 아 발고리 탐사원이가 용병을 치료해 주고요 들어간 척판자 내리도록 해주면 은 스키가 더 많이 차기 때문에 마블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용병하고 탐사원이 같이 구출을 오는데, 나는 반대편, 반대편 무드로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더라고요. 아, 죽는구나. 환세도. 딱 만료 끝나는 타이밍에 애들이 나가려고 오, 오죠. <웃음> 탐사원 50% 피 깎아주기 위해서 스키 채워주고. 아, 이거 안 됐죠, 스키가. 이렇게 던지고 자석 피해가지고 유형 써줍니다 쭉쭉쭉아 이거는 플라이린데안 썼어요 탐사 어디 개 호구예요 아, 까비 이렇게 역전을 합니다 네. 자 이번 판은 나이아스고요 또레벨레벨 기억 진짜 많이 나오네 자 여기는 무이 따라갑니다 무이 잡으러 가고 서독그로물이 잡는게 은근히 좋아가지고물이 잡구요 오른쪽으로 빠지는게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어, 스키 만들어서 초반에 한 70정도 채워주면은 음좀 약간 살만나요 왼쪽으로 던져가지고 <웃음> 오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던져가지고 스키 만드는거예요 근데 이제 스키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무이는 이제 빠질데가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스키 만들면서 음. 그냥 대기하면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네. <웃음> 무의 사망 무희 자 용병이가 구출 오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탐선 해독기 약간 견제가지고 창던진 척, 들어간 척 하면서, 평타. 해가지고, 한대 때려주고, 해독기 견제까지. 안 먹어주죠, 저거는. 예. 네. 안 먹어주지롱. 자, 돌진으로 돌아갑니다. 무기가 빠지는 곳은 뻔하기 때문에, 음, 돌진으로 금방 따라가죠. 아, 근데, 저소이 막히고. 아, <웃음> 아, 뭐하냐. <웃음> 개그맨이야, 애들? 어? 대다하든 생각해서, 늦게 가격, 해줍니다. <웃음> 탐사원 레전드네, 버것도 느긋하게 오르골 두개 부서주고요. 용병 해독기 있는 쪽으로 끌고 가요. 용병이가 풀피기 때문에 한번더 구출을 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출을 오는 사람을 이 돌리고 있는 해독기를 견제해주면 은 야무져요. 자, 돌리기에 앞서 탐사원 해독기 쪽에다가 습기 어, 만들어주고 <웃음> <웃음> 삼성 구출이 아니기 때문에 어, 스키 만들어주고 쏙쏙쏙 용병이 견제 구수고무수면공부실할것 같아가지고 플래시가 봐요 안 <웃음> 플래시까지 <웃음> 아무지게 먹고 또 해독기 견제 한번 해줍니다 유용을한대 박. 막... 아 오. 괜찮아요 87 됐기 때문에 한 대만 더박으면 되죠 요거는 문제없이 마무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더블다운 용병까지 트리플다운 <웃음> 달달구리하다 어. 이런 랭킹조매치면 얼마나 좋아 연계 끊어주고 나야으면 약간 이런 시원한 맛이 하는거죠 거의 여름이잖아 여름 자 제수님 바로 구출 오고 용병까지 묶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묶어야 이러면 근데 꽁구출 당하겠는데 꽁구출이 <웃음> <웃음> 나를 기다린다 구출 당하더라도 탐사원까지는 구출 못하게끔 어, 스키 만들어주고 어 근데 안구하네요 늦게 구하는거 보소 쯔릿 절수가 슬슬 와야 하는데 용병만 지킨다는 마인드 네. 아 근데 잘 피하고요 내가 안본 것도 있긴 한데 음. 밀어넣기 굿 탐사원이가 저기 해독기 돌리러 가니까 어. 절수만 신경쓰면 될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두 명이서 같이 구출 올 그거까지 데뷔합시다. 주병에서 같이 구출 오면은 힘들어가지고. 아, 탐사원 녀석. 아! 근데 이거는 탐사원이라 구출했다. 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용병이가 저기 왼쪽까지 아까 내가 스킬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냥 돌진한번팍 해주면은, 야호호호! <웃음> 그냥 바로 다운. 아대 두 개였지만, 네, 그만 다운. 맞잖아 이게 또여을 끊어주고 제스한테 갑니다 오른쪽으로 던지고 맞춰놓고 <웃음> 마무리가 안되고 요거는 2층으로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던져가지고 어... 하면 되는데 2층으로 안 올라가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거는 약간 어 요거는 약간 배우면 좋은건데 이렇게 5 0 채우고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은 잡을 수, 못 맞추더라도 잡을 수가 있죠 다이트할때 은근히 도움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저는.